하나? 그게 특히 소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썩네, 약간 저는 이걸 이렇게 재롱을 이제 변호사분도 구멍을 하고, 뭐 물론 재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겠지만, 이왕 온거 미국에서 일또 하면서 또제커리어도 써야 되면서... 안녕하세요. 네, <웃음> 어색하네요. 음 제가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게 이제 그동안 이제 막 브이로그 올리고 미국생활도 찍고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짜여진 뭔가 편집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가끔은 이렇게 조금 어, 편하게 얘기하면서 진짜 내 감정이나 생각들을 뭔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뭔가 혼자 그래도 중, 중얼중얼 거리는 <웃음>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었고요. 아어 사실 원래 어 올해 초에 미국을 오기 전부터 유튜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 오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왔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이 느끼는 거와 또 한국에서 살던 제가 또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내 네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생활들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고 해서 또 구독자 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나눠주고 그렇게 좀 시작하려고 을 했어요 어 지금 제 유튜브 보시면은 7개월 전 6개월 전에 이제 미국 취업 내가 왜 왔을까? 뭐 이거랑 처음으로 내가 미국에 온날뭐 이런 브이로그 같지 않은 브이로그랑 인턴하는 방법? 이런 영상 올렸었는데 한 3개? 3개 내개 올리고 또 약간 방황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 스스로 조금 힘든 시기도 했고 제가 뭔가 마음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뭔가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편하게 영상을 찍고 영상을 만드는 게 조금 힘들고 그래가지고 음, 사실 은한 4, 5개월을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여러가지 시간이 좀 지나고 7월 1일부터 다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서 브이로그도 시작하고 다시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렇게 진행됐고 두달반 정도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그래도 좀 사진도 좋지만 영상이나 또 여러가지 기록들을 남기고 가면은 일상 기록뿐만 아니라 또 약간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저와 같은 처지인 구독자분들도 계실테고 진짜 미국 생활이 궁금해서 아니면은 우연히 타고 들어와서 아니면 제 지인이거나 뭐 이런 여러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 생활 팁도 같이 정보성으로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너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상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조금은 이렇게 저라는 사람에 대한 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 그리고 제가 중간 시점에 왔잖아요 지금 이제 아 중간도 아니다 제가 이제 한 3, 4개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8개월 가량 9개월 가량 이렇게 미국에 지내면서 좀좀 좀 진짜 제 생각을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주저주저 독백 같은 거 그냥 얘기하면 또 심심하니까 제가 맥주를 들고 왔어요 예. 이게 모델로라는 맥주인데 제가 어 미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어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배부르지도 않고 일단 패키지가 되게 괜찮고 그래서 이제 음... 자주 먹는 맥주 중에 하나 그리고 특히 소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소맥. 병 따기가 없어 숟가락으로 요안 따져. 살짝 근황 토크를 하자면, 제가 교통사고 났다고 아마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교통사고가 났어요. <웃음>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어 샌디에고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로컬 길로 빠지는 길에서 신호가 빨간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빵! 치는 거야. 심각, 순간 너무 놀래서 진짜 운전 그 의자에 머리도 탁 부딪히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음제 뒤에 뒤에 차가 이제 사고를 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차도 지금 렌트카를 <웃음> 하고 있는 상태고 뒷 범퍼가 거의 야장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도 덜렁덜렁거려가지고 차를 더 이상 탈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 여기서 이제 변호사분도 고용하고 지금 조금 정신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음, 네, 정신없게 지냈던 것 같고 어, 또 부, 거의 그냥 90%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되게 좋은 말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여,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면서 까지 미국에 있으려고 하냐 왜 굳이 음, 막 해외 취업 현실 뭐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왜 힘들게 있으려 하나 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그런 댓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미국이란 나라를 알고 온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TV에서만 영화에서만 막 그렇게 봐오다가 미국에 와서 이제 만약 놀기만 하면 은 사실 뭐 물론 재미도 있고 뭐 여러가지 게 좋겠지만 음 기왕 온거 미국에서 일도 하면서 또제 커리어도 쌓으면서 또 여행을 다녀보자 이런 취지가 컸어요 그리고 좀 뭔가 진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고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게 뭐지? 근데 또이 공허함을 또 어떻게 채우지? 항상 똑같은 곳에 제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미국행을 선택한 거였고 그런 제가 영상 올린 것들은 미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뭐 한국으로 바로 돌아오시면 되잖아요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어쨌든 회사에 1년이라는 시간에 계약을 하고 온 거고 그리고 제가 오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대로 또 돌아가기가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주변에서도 나 미국에 갔다 올게 막 일하고 올게 엄마 아빠한테도 나, 나 잘하고 올게 그리고 나 많은 거 배우고 기왕 하는 거좀 제대로 하면서 올게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힘들 이게 다 돌아가 버리면 오기로 버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 또 최근에 샌프란시스코도 갔다 오고 막 이것저것 갔다 오면서 진짜 미공이는 나라는 정말 예쁘다 예쁜 구석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진짜 자연을 보면서 감동스러운 경우도 너무 많았었고 힘든 부분도 너무 많았어요 일단은 여기는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도 두 번이 났었고 음 회사 생활도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고 이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에 오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그래도 동질감? 한국 사람끼리의 동질감? 그런 걸로 이제 좀 어, 서로 도와주고 좀 의지하고 막챙겨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제 생각과 반대였어요 오히려 좀 이기적인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집주인 분이 전 집주인 분한테도 그게 되었었고 좀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 힘들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래서 성격이 막 진짜 막 털털하고 뭐 아무한테나 부침서 이렇게 다가가지는 잘 못해요 자, 스스로 조금 내향적인 성격이 좀 크기 때문에 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도 많고 저는 좀 감정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좀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들이 필요한데 어...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음, 그리고 최소한 저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여기 미국에 이제 몇십년 살고 있는 편지인 친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복잡되면서 사는데 여기는 조금은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마음 놓고 사귈 수 있는 친구들도 많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되게 좁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공허해지는 시간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이라는 또 하나의 부가적인 가치를 누리려고 왔잖아요 그것들이 잘 안되가는 느낌? 항상 돈에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어, 미국 인턴이 절대 왔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고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돈적으로 많이 쪼달린다 근데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 아까 말했듯, 말했다시피 어, 돈이야 내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내가 아끼지 않고 내가 그냥 막 펑펑 쓰고 다니면 모자라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걸 먹을 때뭐 이런 제가 그거 기준을 잡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또 아낌없이 약간 돈을 써야 마음이 편한 그런 거라서 음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고 어... 내가 한국에서 되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 와서는 당연하지 않으니까 좀 익숙함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지냈던 거 거기에 대한 후회감도 좀 들고 제가 좀 감정이 섬세하고 좀 생각이 많고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진짜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에 물고 막 이런 타입이에요 12월 말쯤에 퇴사를 하고 유럽여행을 한달 다녀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주면서도 왜너 연애 안 하고 막. 지내냐 너 외롭고 힘든 게 연애를 안 해서 그런 거다 근데 저는 동의 안 하거든요 왜 사람은 꼭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해야지만 그 공허함이 해결되고 외로움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 남녀간의 연애를 떠나서 또 가장 내면에 깊숙이 있는 공허함은 또 어떻게든 채울 수 없어요 1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내 시간을 쓰기 싫었어요 그냥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 거지? 내 마음속에 내 진짜 고민이 뭐고 생각이 뭐지? 그런 거를 알고 싶었고 온전히 혼자 있을 때 그런 게 이루어지니까 그변에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그런 사람 익숙한 사람들이 피해서 진짜 온전히 나 내가 낯선 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고 성숙해지는? <웃음>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좀 정성스럽게 대하게,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났다면 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인연들이 여기서는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도 정말 깊이 가고 그러다 보니 상처도 크고 여러 가지 좀 감정들의 힘들긴 한데 그래도 마무리를 좀 잘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영상을 찍는 게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녹두리 같은 영상이었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